입고된 차량은 아반떼 AD로 아무런 기능이 없는 엔트리 사양의 핸들입니다 크루즈 컨트롤도 없으며 핸들도 우려탄 재질로 되어 있죠 아반떼 AD와 AD 스포츠의 차이점 중 하나로 핸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디커핸들러도 통용되는 스포츠용 핸들은 훨씬 스포티하면서 미련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무엇보다 가죽으로 마감되어 잡는 손맛이 좋은 핸들입니다 안정적이고 든든한 촉감을 제공하죠 크루즈 컨트롤 및 바질 시프트도 달려있어 한층 편리하고 재밌는 운전을 가능케 해줍니다 에어백 모듈 역시 스포츠용으로 준비했습니다 AD와는 형상 자체가 맞지 않아 호환되지 않습니다 아반떼 AD에 스포츠용 핸들을 바로 장착하게 될 경우 우측 리모컨 버튼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AD와 스포츠는 리모컨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꼭 AD에 맞게 저항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항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장착하러 가볼까요?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요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 볼트를 탈거합니다 조향각이 틀어지지 않도록 마킹을 해줍니다 수평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정위치에서 기존 우레탄 핸들을 탈거 후 신품 핸들을 장착합니다 나사풀린 방지제를 허브볼트에 도포한 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공구를 이용해 돌려준 후 마지막은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 주고요. 에어백 모듈까지 장착하면 아반떼이디 디커텐들 작업이 종료됩니다. 디커텐들에서 느낄 수 있는 세련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가장 먼저 보이네요. 아반떼 AD에서 스포츠용 핸들을 보니 뭔가 기분이 이상합니다. 뒷꽃 핸들이 AD 인테리어 분위기를 한층 살려줍니다. 기존 오레탄 핸들과 비교해 훨씬 잡는 손맛이 좋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교체할 이유가 생길 것 같네요. 빨간색 스티치에 세련된 디자인과 가죽의 은은한 질감으로 인해 눈도 훨씬 즐거워지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 크루즈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잘 작동합니다.